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저희집이고요 짜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<웃음> 무슨 공부를 하시나요? 공부하시는 거 맞나요? 네 방해하지 마세요 뭐 갑자기 켠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 내일 그렇게 먹고 <웃음> 준비를 해야 돼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이고요 요 노란색 소파 암체어 이거 옵션입니다. 요 침대도 옵션. 더블 침대보다 좀더큰 사이즈인 것 같고요. 요 협탁도 옵션입니다. 그리고 요 팬트리랑 요 식탁도 옵션. 요 검은색 의자도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는 옵션은 아닌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저희가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거도 헹거, 옵션 그리고 이 청소기, 유선청소기 힘이 좋아요 얘도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납공간 기본적으로 꽤 괜찮게 되어있는 것 같고 엄청 깊어요 패딩이 들어가도 충분할 사이즈이고 곳곳에 이러한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이고 기도 수납공간인데 저희는 지금 음식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오나? 좀 더러워요 그리고 아래는 냉장고 이제 하이라이터 얘도 역시 옵션입니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그리고 특이하게, 문을 열면 이렇게 환풍 시스템이 도는 형태입니다.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. 이제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. 전! 이것은 욕실입니다. 샤워할 수 있는 파티션 따로 만들어져 있고 led가 벨트인데 있어서 유용한 것 같아요 밤이 늦은 것 같지만 사실 6시가 6시밖에 안 됐어요. 저희는 지금 빨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두 명이서 살아서 빨래 양이 엄청 많아요이 열쇠는 시간이 돼야지만 유리니다